네 안녕하세요 매일만의 지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, 마이 콜렉트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어, 요새 이런게 조금 핫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렉트북을 갖다가 제가 이제 꾸며보는거예요제그 솜씨를 발휘...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예요 저의 솜씨가 어떤지 아, 물론 전에 것들도 다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어,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볼까요? 일단은 음 우리 매일러분들이 핑크색을 좋아하잖아요. 핑크색. 네 분기손도 그렇고 약간 손막 분홍색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핑크. 그리고 공식색에도 약간 핑크색이 있잖아요. 그 피치핑크의 그런 핑크색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핑크는 꼭 넣어, 넣어볼게요. 구아시오. 유성페인트. 벽토. 벽토는 뭐야? 오 이쁜데 이거. 자 피치 핑크 핑크색은 약간 어 약간 이런색, 약간 이런색. 음 좋았어. 약간 느낌 있게. 아, 이거 아닌 것같아이 붓이 이게 아닌 것같아 잠시만요. 아, 둥근 브러쉬로다테대를 꾸며줘야겠다. 이거 지금 하트가 있거든요. 먼저 그래서 이 하트를... 아, 이게 야, 지우개가 크기가 왜 이렇게 커? 이거 조금 해야 되는데. 신나는 색, 질공부... 이거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, 이제 테두리만 지우개로 이 겉에를 싹 지워보는 것이... 이런 사람 어디 있어? 이제 지우개를 갖다가 끝에만 이렇게 싹 지워보는 거야. 오... 이렇게 손재주가 없어서요. 위기를 기회로 이거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이건 디테일 싸움이에요 디테일 야 이거 쉽지 않네 한 치의 오차도 네. 양보하지 않겠다 네? 나 이렇게 디테일 안할 거면 나 이거 안 만들었지 디테일 싸움이야 너무 아깝다. 자 하나씩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어.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. 무슨 썸? 하나 둘셋 디테일 썸. 자 이제 점점 하트가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. 정말. 와 진짜 이제 다 다듬어져 간다. 아! 와 대박.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솔직하게. 진짜 이쁘다. 야 이게 다 티티섬이라니까 이거. 응? 오케이 자 그리고 겉에는 겉에는 나는 약간 어, 초록색 조금 더 진한 초록색. 이기다 오! 어 r 리어 이.. 어 oh, 미안 이게 아니야 어 oh, 이거 이 지우개로 지워봐 야 이거는.. 아 어, 됐다 아좀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오 이런 게 있었네 야 이런 게 있네 야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이쁘지 이런거부터 해도 되나? t 어? 야 이거 이쁜데? <웃음> 썼다 지웠다 썼다 지 o 아니야. o t a 나 그냥 이걸로 싹 덮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여기다 글을 하나 적어야 돼오 귀여운데 내가 이때까지 쓴글 중에 제일 잘쓴것 같아 오 약간 꽃 같기도 하다. 음 응, 좋다. 그리고 음이 겉에 거를 어떻게 꾸미냐. 아 이거 오른쪽 하트랑 너무 차이가 난다. 이거 안 되겠다. 안 돼. 사람 불러야 돼 이거 안 돼. 뭔가 색이 잘 못됐어 무슨 색으로 하지? 이걸 어떻게 꼼아 잘 했다고 소문이 날까? 터뜨리기 오우! 너무, 너무 터뜨렸어? 플라워 파워 지금 낙서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훈씨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아 검은색이 안 어울리는 것같아 보라색 한번 해볼까? 너무 색깔이 껍쳐 그러면 격렬의 빨강이다 이 혼트도 너무 무서워 뭔가 아닌데, 어, 뭐야? 야, 이쁜데, 이 뒤... 어, 약간 뭐야? 이거... 야, 이거... 야, 일났다. 이건 좀 많아. 우유 회로 이쁘게 되는데, 근데 세계 조화가 참 예술이다. 얘는 <웃음> 메이드 바이까지밖에 못잡었어 글씨가 너무 컸어. 에이! 됐다! 저의 희 마이 컬렉트북이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보시면은요. 어, 약간 노란색 배경으로 이게 약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색칠이 덜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나오면 또 사실 달라요. 네 그렇고 여기 중앙에는 핑크색 하트로 이 디테일을 많이 살려줬고요. 그리고 이 합쳐 보면 다 공식색이죠, 거의. 그리고 약간 이갈라진것 옛날에 그 초등학교 약간 공책들 보면 약간 이런 공책들 꼭 있거든요. 약간 이렇게 갈라진 이렇게 모양을 표현하고 싶은 이런 공책들 꼭 있어 건데 마침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예뻐가지고 색이랑 조화가 잘 나와가지고 이걸 쓰게 됐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Made by 지원 그리고 메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. 메이 위에 딱 하트가 자리잡고 있죠. 제가 우리 메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마음이다.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하나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마이 컬렉트 북이 어,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이 컬렉트 북이 완성이 됐는데요. 아그 어, 마지막에 그 뒷장에 그 갈아진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. 사실 그거 좀 이쁘다 생각하거든요. 아무튼, 아 어, 저는 사실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저의 사랑과 어, 이런 정성이 꼭 우리 위에 여러분들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이제 뭐 삼십 뭐 분을 달려서 만든 디테일하게 또 적었으니까 또 많이 촬영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럼 우리 매일 여러분들 안녕. 음, 안녕